만나면 좋은 친구, MBC 비창 대신 가위를 잡은 지 어느덧 50여 년입니다. 한겨울에도 호적삼 하나만 입고 얼어붙은 바다를 넘나들어야 했던 해녀들. 그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금의 잠수복을 만들게 되었다는 정부미자 삼촌. 삼촌의 해녀옷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책상 위에서 잠수복의 본을 뜹니다. 해녀의 이름만 봐도 사이즈가 척척 거침없이 재단에 나갑니다. 오랜 시간이 축적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연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촌 성함이. 정부미자 특이하셔요. 정부미잔디. 네. 집이 난 졸업할 때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부미잔도 몰라서 정화자로만 했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김영 살고. 또 우리 셋따바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다 일본 간 사니까. 걔나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어제 저, 니 사무소에 간에 이름 올린 것이, 그냥 일본 글로어땡이 엄불로 올린 것이, 거기서 해석한정부위자로 올렸는데, 일본선 하나꺼 하나꺼 나에 하자로만 했는데, 이동원 안에 정부위자가 된 거라. 그런데 주민등록 할 때라야 정부위자인 줄 알아서. 이제 우리 동창들은 정부위자인 줄 몰라. 다 화자죠. 정화자, 정화자죠. 그러면 삼촌 말씀 들어보니까 삼촌은 어리렸을 때에 일본에서 일본선 난이 난거구나 예, 일본 어. 수위다서 대판 수위다서 낫뎅인기 강 메다스 공장에 어, 어머니 아버지네 메다스 공장에 다녀난 상이다 그러다가 제주도로는 왜 다시 오시게 되신 거지? 제주도로 온 거는 할아버지가 이급하다 하니까 했다. 아버지 작은 아버지네가 형님이 들어갔어 음. 할아버지 할아버, 아, 어머니 이거 번지 형님이 들어 들어 갑 생긴에 배 하나 그 군대와 나나 자다 해네 살단 살란 만딱 설란 김영웅 거죠. 근데 일본서 생활하시다가 제주도 오면은 가족이 뭘뭘해 먹을 게 있어야 될거 아닐까요? 해 먹을 거는 할아버지가 농사지면서 하고 집도 할아버지가 사는 거 아버지가 그냥 주니까 그 집이 들어가네 아침 서띠 그냥 거기 서 밥을 해 먹을. 어, 삼촌은 직접 농사일은 안할 수가 아까만 우리는 농사 지는 거는 부모님 앞장서는 우린 모르지. 부모님과 뒷받침만 하니까 이거라 저거라 밭에 가자 하면 밭에 가는 거고. 그냥 그런 것만. 삼촌의 어머니는 그렇게 농사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물질도 그렇게 잘 하셨다고요? 우리 어머니 물질도 기억나는 다 물에, 물에 가면은 불도 안 좋아. 미역 할때게 3월달에 2월달에라도 완전 추울 건데 추워. 그때가 한창 춥지 2, 3월달에 그런데 왜, 미역을 욕심내기막 미역이 미역가 그냥 하면 그 미역을 욕심으로 막물이가막 허당보면 은두 망아리도 푸고 세 망아리도 푸고 그냥 나왕 배에 나와 그냥 불초고 그래 삼촌도 어머니 따라서 해녀 물질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몇살 때부터 하셨나요? 한 열곱에 열, 열, 열, 헤엄치고, 또 오빠한테 얻어맞으면 댕길 때는 열다섯, 열 여섯. 무슨 오빠한테 얻어갔어? 얻어맞으면 이제 막 바닥에, 이 저, 어디, 빨래 허래, 빨래 허 가면 옛날엔 그 물에 가서 빨래 했거든요. 몸뼈 하나나 걸려 하느라도. 빨래 허래 간 핑계형, 거기서 헤엄치다가 더우면, 거기서만 물장난 하다가 오면은 늦게 왔다고 오빠한테 얻어맞고, 욕들고 <웃음> 그때게 헤엄이 운 <매운> 거. <웃음> 김영바다를 누비던 삼촌은 스물여이 살이 무렵 무렵 은바은 바다로 니다동다동들벗 함께 함룡포룡포도 통영 통지로지로 물질을 질을다인데인 한창 한창 을하을하 포항 포항 포에포인서 인생을 바 일을 일을 만됩니 됩니다. 삼촌 a m s o n Samson, Samson, Samson, Samson, 김영서 살다니 이젠 김영서 아명이도 사는 것이 조금 뭐 힘즉해네. 이젠 우리 집 영감씨가 제일 처음에는 그 친구 형이 군용포 사는 디저 거기 갔다가 갔다가 거기 이제저그 친구 형이 니네 이도라. 여기 물줄하면은 제주 김영 사는 거보다 낫다. 그냥 그때게 이제 영암씨가김영환의 우리 군용포 가 살게. 거기서 물들 하다가 응. 사는디 우리 친정 아버지가 일본서 김영환 보니까 우리가 없는 거라. 야, 저, 저하자네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니까 군용포 물들어 해갔다 물들어 한데 산다고.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물들한데 찾아왔더구만. 아, 어, 찾아와네. 이젠 그때 만나면 추우니까 막팍박팍박 타면서 이 이런 이입 노티버가 걘아버지가 <웃음> 이거 하지 말고 아 시키는 대로 할래 할테야 하는 이렇게 움직없니까 하 이제 일본서는 이제 이런 감, 저, 저 잠수복 이번에 이제 저 물질들 하면 돈들 많이들 벌어온다고 음. 물건을 이제 투자해줄테니까 예상값만잘 갚으라. 그게 음. 이제 물건을 이제 한 경험인 아버지 경험이더 좋다게 경이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말 들으네 일본을 가서 일본을 간뒤 원단 만드는 그 근처에 아버지네가 사니까 그그 그 사장님하고 대화가 되나 되나 모양이라 게이 그 사장 대령관에 이런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다가리쳐주고그 날은 가서 그 전까지는 사실 해녀들이 그 물로 그냥 호적삼 입고 물질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고무잠수복이딱 들어오니까 해녀들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 마시 그냥 그때는 냥그 이제 또한 사람은 이옷 입으면 젊은 사람 입으면 자식이 없다 또 이거 입으면 암 걸린다 경현제막한몇 개월 동안 두승막두승거리다가뭐 그거 입은 사람은 니도 나도 가면 물건이 막 이만씩 해오니까 뭐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입고 보자 먹고 보자 한막다 입었어 다 입은 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냥 그 결론이 된거 그냥 강한도 대진 거진 묵호 주문진 이제 그지 네 군데 옷을 15불 행본이라 20불 행본이라 해가 보내니까 거기서는 해녀가 있어도 몇 명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제주도는 해녀가 많으니까 해녀 맞는 곳으로 이제 완 전착한 거 다른 지역에는 이거 고무잠수 하는 데가 어디서 나죠 어, 그럼 우리나라 최초신 거네 최최뻔또 응, 처음에는 사실 그 검정색이었잖아요 그건 뭐 검정색 그 후에 또 이제 그 주황색으로 중앙색,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중앙색으로 바꾼 거는 우리 이제 제주도에서 해녀들을 이제 생각해요. 물이 이제 무슨 사고라도 나면은 먼저서 검은 건잘안 보이니까 중앙색 검은 먼저서 딱 보이거든. 그런 거 해, 이제 시체라도 찾기 위해서 이거 이걸 바꾼 거. 만약에 한 달로 치면은 평균 몇 벌이나 만드셔 마시? 바쁠 때 이게 밤자을 보면은 숫자 없어. 재단만 해놓으면 아이들 붙이는 건 그냥 기계 거쳐 붙여 내치니까 제일 많이 만들었을 때몇 벌까지 만들어봤을까? 제일 많이 만들 때는 한 스무나무 스물데벌 만들었지 한 달에? 하, 하루에 하루에 스물몇 응. 벌을? 응. 재단만 해놓음이 삼촌은 해녀 일을 해놨니까 더 해녀의 마음을 알고 더잘 만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만들어져 균형 하나라도 만약 균형 떨어지면 이물 들어갈까 봐도 그다 취하게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해지고 옛날에는 해녀가 진짜 숫자가 많았는데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 바닥이 점점 오염이 돼 보니까 감태 하나 없어 감정원인데이 이런 이런 화학물질이 다 그래만 내려가나 바닥에 플리스가 올라옵니까게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녀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더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수복에 대한 지원인데요. 현재 삼촌이 만드는 잠수복은 1년에 천여벌 정도. 10여 년 전부터는 막내 아들이 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삼촌이 쭉 해오시던 이 잠수복을 이제 아드님이 물려받았다고 들었는데 든든하시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학교들 댕기고 이제 헌 저+ 희 아이는 고등학교 갔다 와 그냥 해서 심부름 해지면 용돈 주고 심부름 해지면또 용돈 주고 하나 용돈 주는 맛해 심부름을 옆부터 달라붙어 하는 거라 예 그냥 고등학교 졸업 해에 허난 이제 용돈 주다니 혼들은 오십만 원씩 월급을 줘서 그때부터 이제 오십만 원씩 월급을 주니까 이제 계속. 보통 그냥 또 지가 하주는것 다른 형제간들 또또허킹 말도 안 하고 그냥 동생한테 담보 중에 있는데 계속 하단 단계 간 후에 십일 년어 이천십일 년도 얘가 자신이 인수해 줬어 아, 완전히 완전 어. 삼촌 인생을 스스로 점수를 주신다면 몇점 주실 수 있을 것같아만시난 보기에는 오십 점 사십 점밖에 안 보는지는 나 마음으로서는 백 점이라. 나 마음에 먹는 거는, 나하는 행동은 남한테 시알도 안 오고, 남한테 여, 여, 욕심도 안이부리고나흘해 헤면 그것이 만족한다. 어, 나 마음을, 나는, 나 마음속에는 백점인데, 딴 사람 나보기에는 20도, 30도 안 가자는 나는 만족해. 넌다 싸는 것도 뭐눈 뜨고 싶지도 않고, 노력하면 돈이다. 없으면 오면 들어쓰고 있으면 있는 들어쓰고 없으면 없으면 들어다 그런 생각 가는 때문에 나 마음에는 뭐 싫트도 없고 아무것도 오로지 내일내 일만 나 이제 조금이라도 틈이 생겨 바닷물이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잠수복을 만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손발이 끊어지는 추위를 알기에 작은 것 하나도 허투로 만들지 않는다는 정부미자 삼촌. 그엄몸과 마음까지 녹여주는 잠수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에도 삼촌의 손을 거치면 만난 밥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닮아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맵기 따순 밥상을 차리려 했다는 올해 여든네 살의 김순아 삼촌. 허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는 제주시 삼양동 김순아 삼촌의 이야기입니다. 80여 년 인생의 바다에서 한시도 파도가 멈춘 날이 없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을 제외하곤 삼양을 떠나본 적 없다는 김순아 삼촌. 일곱 살 되던 해 오사카에서 배를 타고 산지항에 내렸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삼촌, 해방되자마자 오사카에서 제주도로 들어오셨다면서요그때그 기억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는데. 그냥 밤에 시에 부두에로 밤한 12시쯤에 온것 같아요. 하부 걸어오는 데다이 비추고 그냥 오니까 불 섭는 것도 모르고 하니까 몽둥이 많이 한거 그냥 두지댕이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한 것도 기억나고. 그러면은 일본 생활 계속하시다가 제주도로 막 들어오시면은 적응하기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그뒤 오니까 불섬는 거부터 먼저 배워가지고소직히검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섬는 게나무위 많이 한거 부지땡이 있는 거 이렇게 불섬는 게서어요 해가면 그런 거 배워준 거는 기억이, 기억이 나는, 나고. 예. 외가에 할머니네 농사도 하고. 소고던 것도 매니까 소도 매기를 댕기고. 무엇보다 제일 힘드셨던 게 아마도 그 우리말을 모르니까 아이들하고 어울리기도 힘들고 학교 다니기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 학교는 들어가자냐고 할머니네가 3학년에 허는데자 북교 학교에 붙여준디. 가보니까 삼학년인 헌디, 막딴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알고 도도도도 하는데 나는 일절 모르니까 <웃음> 네. 한 3일 생기니까 도저히 하지 못해 나왔어요. 이제 일본에서 들어오셔서 제주도 막또 적응할 만하니까 또 6.25가 터졌어요. 그 당시에 뭐 집도 불타고 막 그러셨다면서요. 금방 6.25 때에 가만히 있으면은 저기 그냥 돌연쯤에 불 붙으면 불이 와랑와랑하고 집안에도 불 붙여든 가면은 이거를 가서 더러 빵불안 붙어게 그런 허연한 도래가 있고 마을 안에 댕기지를 못했어요 아사명도 공연할 수가 그때 예. 어. 그 길에 총맨 사람들이 군인 산지 못 산지 막 지나가면 겁나가지고 숨어서 아저 사람 지나간 다음에 물에도 가고 어, 어.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러면 삼촌은 제주도에 들어오셔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농사 지으신가만 씨?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농사 지어도 다 불타분한 먹을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바닷가에 강 이런 털도 해다 먹고, 산행 가면 풀도 해다가 이제 먹는 체 하고. 일본 사셨을 때랑은 막 비교되기 어려웠겠다, 예. 일본서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허단, 그렇고. 난 일본서도 그 사건에 해서 막 숨어 댕기고, 또 여기 오니까 또, 그렇게 막고 농사짓는 것 외에 마땅한 벌이가 없었던 1960년대. 바닷가 마을 여성들의 일터 또한 대부분 바다였습니다. 김순화 삼촌 또한 해녀가 되었는데요. 물질을 하며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했지만 그 시절 수많은 여성들이 그러했듯이 부모가 정해놓은 혼사를 거역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삼촌이 이 마을에서 그 당시 또래들 중에서 제일 먼저 시집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 가마 타고 시집 가셨다면서요? 19에 엄마가 빨리 딸을 팔전사이신데, 뭐, 해 거의 1년간을 약혼잔치하고 해도 남자 오면은 만나주질 않니고 나가. 그냥 도망만 가고, 그러니까 다 돼갈 때는, 이제 소식을 들은 시집을 안 가겠네. 엄마 형 맨날 쌈낸허니까 이제 그때는 남조 쪽에서 왕 어떤 한 일이냐고 막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또나심어허는 소리가 속어때문에 흥성을 돌려주만은 사람이 한번갈 걸로 허였으면은 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대. 한번 입식을. 약속을 지키면 지켜야지 이치로다돼 가는데 결혼 안 어켜 하는 말은 뭔 말고. 어머니가 막 빨딱빨딱 되면 머리도 막 매여불고 막 하니까 할수 없이 결혼을 하니까 딴 사람들은 맨 사포 시고차 타고 여근에 가고 오고 하는데 나는 그쪽도이 쓰고 옷들이 렇게 하는 옷, 이렇게 햇빛은 쨍쨍 나거나 이렇게 하고 <웃음> 쪽돌이 쓰고 허연 나는 가마타고 내가 고 남자는 말을 타고 그 집도 언제 봐놨으면 할 건데 집도 안 보고 오니까 어디서 가는 건지 나중에 간 다음에는 아, 연루 로 영현 왔구나 걔는 그 당시에는 삼촌 주위에서 아유, 자기 시집 잘 감자 이 소리 좀 들었겠다. 예. 그 당시에는 그 남들은 그렇겠지 아버지는 일본에 계시고 그신누이하나보난 중학교 댕기고 또 시아지방 하나가이신디 고등학교 댕기고 하니까 아, 시집은 잘 감다 하는 그 위험은 있었지. 있었지. 난 어머니도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안 갚은 에도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결혼 후에 출가 물질도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또 바깥 물질을 하게 되신 거만 씨? 밥못 먹고 배고프니까 한 분이라도 가서 더 싫어당 살아야지 헌 밑에서 경원 한갈 때에 그 남자가 와가지고 가지 말린 막 매달리는데 나가 무조건 간다니 그냥 아기들이랑 가보니까 나는 2월에 달 나간 뒤 4월에 난 남편은 일본 갔다니는 게평년 나중에는 친척이 그렇게 사람을 운영되느냐니까 옛날에난 살긴 했다 지금은 사라질 거니 9년 사난 들어온 뒤 아침에는 바다 밭으로 낮에는 육지밭으로 쉼없이 일했지만 가난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남 이녀를 키우기 위해 남편은 돈 벌러 일본으로 떠나야 했고 삼촌은 바깥 물질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젊음과 맞바꾼 돈과 삼촌이 숨을 참으며 모은 돈이 미천이 되어 살림은 점점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그렇게 좋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삼촌도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밥상을 차렸다고 들었는데 특히 꽝엿하고 돼지고기 엿을 그렇게 잘 만드신다면서요? 예. 그거는 알아지니까 어머니 앞에 어. 배운 거니까 실제 그거는 자신하고 엿터는 거는 어. 잘할수 있어요. 이 이제 얘기 들어보면 꽁엿을 먹으면 모든 약초 약초로 생각 여기 사람들 하대막뭐 예. 이거 맛있성 이거 맛있다 여그네 하는 거는 절대 아닌데 그거 솔직히 그 꽁은 날아댕기면서 이 몸이 깨붙게 해주고 하늘에서 내려온 약초다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겨울 내나 옛날은 냉장고 없으니까 여태에서 하, 항아리 닮은 것에 담아가지고 영 놔둠서 꺼내 영 먹었지. 저장을 보관을 오래해서 조금씩 먹으려고 엿을 만들었던 거구나에. 어. 옛날은 냉장고 없고 그것이 오래 끓이는걸막 허당 나중에는 좀. 이, 뭐 하다 싶으면 은 그것을 또소이 나서 또 끓이면 은또 엿이 새로운 것처럼 끓여지는 거니까 사실은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으셨는데도 삼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밥상을 차리셨다고 들었어요 삼촌이 생각하는 제일 맛있는 밥상은 어떤 밥상일까 제일 맛좋은 밥상 우리는 큰 뭐 요즘 돼지고기 뭐여하는데 주로 인역대로 장 담고 장국 끓여가지고 그 장국만 먹어도 정신이 되고 우리 옛날은 배고픈 때는 장 인역대로 담악 요만이 공기에 딱담아 놔두면 맹물 뜨신 물에 그 장국을 이렇게 끊어놔가지고 정수겸 물이라도 영락은 해면는 것이 국이 되는데 밭에 갈 때는 그장 매운 거를 나상가고, 물 나상가고, 그 여근에 사발에 된장을 한 숟갈 걸어놔가지고 희하게 젖어서, 아이고, 점심시간 되면 배고팡, 아이고, 배고프다 할땐 네. 그거 한 그릇 먹으면은, 밥 먹은 것처럼 그 장국은 먹으면은 이리드가 든든하고. 또 시원하고, 예. 소금물은 먹으면 허리가 헹글+ 행글 헹글하고 장국은 먹으면 허리가 든든한 삼촌 실제 오실 때 꽃가마 타고 오셨는데 그 이후에 그 고생+ 고생하셨어요 네. 음, 근데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제분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다면서요 자식들 오늘 병원에 강 내일 돌아가실 분인데. 자식들, 물론 딸들, 신기는 어머니 앞이 용돈 잘 들이대는 하고, 아들들 앞에는 어머니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고, 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니. 그 말을 말하니까 모든 것이 섭섭했던 것이, 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나가 애타도록 고마운 거를 그렇게 부탁했던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가족이 다같이 밥상 앞에 앉는 날이었습니다. 기운내라는 말 없이도, 사랑한다는 말 없이도 따순밥 한 끼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김순아 삼촌은 먹으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따순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